아이들이 이기 했죠 해리 혜리야! <웃음> 응? 엄마 휴지가 잠깐만 휴지가 뭐? 식탁에 휴지 좀 휴지 좀 식탁 위에 휴지 좀식탁 시카리, 시카리, 시카리, 시카어 시카리, 카리시카카리 시카리, 시카뭐 시카리, 시야리시뭐리시야맞 엄형이놀랬 오빠 아봐말어 응? 너식다응 누구지? 뭐라고? 누구지? 테리야 야! 휴지 좀 엄마 갖다줄래? 갖다줘 여기 위에 여기 위에 테리야 거기 식탁 위에 식탁 위에 식탁 위에 휴지 좀응 휴지 휴지 식탁 위에 휴지 <웃음> 거기 휴지 주죠. 응 고마워 어머 이거 잠깐어 고마워 엄마 천천히 봐봐 쟤많이묻혔다 엄마. 까줘. 이거 뭐야? 똥! 똥이야. 아 줘. <웃음> <낚아줘>. 어? 똥아 줘. <웃음> 아 줘? 응. 괜찮아? 이거, 이거 사진 엄마... 진짜야. 아니... 봐봐. 엄마 먹는다. 음. 똥먹 아, 맛있다. 음, 음 맛있다. 어. 아, 그총못친거 아닌데? 따, 따, 따, 따, 따. 야, 이거 뭐못친거 같아? 엄마가? 아, 어, 똥. 똥? <웃음> 커피. 어? 커피. 커피? 어. 커피 아닌데? 똥인데? 똥. 똥. 지독해. 아. <웃음>